야 음. 오늘 밤하늘이 죽입니다요 하하 저 행성은 아주 아름답구나 마치 저하의 겨드랑이처럼 아름답습니다 어 하필 비유해도 아니 이자를 죽여라 잠깐만 감히 저 의원 딸이 의원 따가 지금 저하의 겨드랑이를 능욕한 것이냐 어 의원 딸이 의원 따예 <웃음> 당장 독약을 제조하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 네가 먹어라. 아니 왜 나? <웃음> 이 위대하신 저하의 업적 기차를 운영해볼 시간입니다. 음 열차 운행 후에는 도개교 공사에 들어갈 것인데 와우. 아무래도 좀 걸릴 것 같으니 예. 그 동안에 그대들은 오랜만에 휴가를 다녀오거라. <웃음> <오. 와우. 웃음> 아, 오늘 뭔가 필터가 들어갔는데 다들 뭔가 이렇게 벗사시 벗으신... 아니! 어! <웃음> 어! 아니! 뭐야! 하우 어! 얼마만에 이게 뵙는 겁니까요? 하우 오랜만이다 uh, 라고 하신다 아 하우 하우 아 how, how. 어, uh. 그렇구나 아 마침 필요한게 있었는데 이따가 좀 들르겠습니다 다리 객전에 알! 겠다우 뿌웅! 잇다우? <웃음> 뭔가 이상한데? <웃음> 좀 알아듣겠어 이제 어 이제 좀알아듣겠어 그동안 제가 역관나을이한테 좀 저기 대륙말을좀 배웠습니다 제가 별일 앞싸우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요? 역관나을이 나도 모르겠네이 별일 없네아 별일 없어허허허허허허허허오허 저하 그러면 저 열차 타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이따올까요? 일단 전부 탑승하거라 시운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 예예 예예 예 예, 천한 것들은 가운데 칸으로 천한 것들이라니 가운데 칸도 좋아 출발하겠네 천한 것들아 아, <웃음> 잠, 잠시만 잠 저기 저쪽에 빨간머리가 띄어오고 있습니다 아 저도 껴주십시오 제일 천한 것이 띄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웃음> 천한 것 네. 너는.. 매달려와라 지연이 아, 있어가지고 케빈아 뭐? 어, 어, 왜 잠깐만. 자리가 있니? 자리가 음. 어 내가 탄 곳에는 없고 어.. 지금.. 아.. 그런식으로.. 아.. 음.. 출발 와우 오우 와우 와우 달린다 달려 와우 너무 빨리 가나? 이, 이 필터가 잘못됐는데 이거? <웃음> 너무 빨리 가나 이거 흐 단계? 게 고속열차, 초고속열차네 이거 시공만 분리되는 것 같은데 우리 <웃음> 오, 오, 오, 오. 도착한 것이없니까 좋아 도착을 하긴 했는데 이쪽에 역을 둘 자리가 마땅치 않구나 그리고 플랫폼이 너무 짧다 좀 늘리거라 그러면 저 안경을 좀 쓰고 <웃음> 오겠습니다 좋아 마을이 폐허가 된 마을이니까 저희가 좀 재건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큰 마을입니다, 저와. 야야야야. 야, 야. 그리고 의원 양반 이리 오시게. 여기 치료해야 아될 주민들이 있네. 음,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더더더더더 더, 더, 더, 더. 와우. 오우. 짜자 어허. 잠깐만. 나 총이 없나? 아. 이거 너무 센 건가? 우와, 이거 너무 세구나. 뭐야? 아 미안해. 아니 무슨 소리여 도대체? 아, 어? <웃음> 아니 뭐야? <뭘. 웃음> 아니 자네가 병철군이었나? 맞소, 내가 김병철이요. 아, 어어, 병철군. 어, 아무것도 어, 아니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거요? 아 이게 그 바주카라고. 어허 <웃음> 어, 이게 굉장한 <웃음> 물건이었구만. 아, 이거 재건을 하려면은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네 지금 마을 상태가 보니까 기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좀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재건을 아무래도 그래야 할것 같구만 예예예 <웃음> 예, 예. 백성들 전체가 나서지 않으면 이거 복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가서 데려오도록 하겠네 그럼 타거라 출발하겠네 오빠 달려 응. 어머 오빠? 병철이 자네 나는 분명히 그 따거랑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이 마을에 여기 잠깐 어... 있어 보겠네 내가 그 따거라는 사람을 아까 본것 같은데 한번 불러오겠네 <웃음> 잠깐 <웃음> 따고 <따가워! 웃음> 아니 아니 이걸 <웃음> 아니 벌써 하 하오 와블런아 진짜 세자의 소문을 쫓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어 하오 하 혹시 신호기 재료 중에 그 위더라는 그 몬스터, 세머리 검은 몬스터를 잡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어? 뭐라카오? 네. 그..머리? 아! 하하그 아, 아, 아, 아, 아, 머리를 어 구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어. 이따오 이따오. 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바주카라는 아주 귀한 물건을 여기 맡기겠어. 나고한테 맡기고. 오 어, 담보 음. 담보. 음. 치료제까지 내가 낭낭하게 드리겠어. 하오. 음. 아 근데 이거 자, 아, 업적이 뜨는 건좀 곤란한데 내가 보관! 아오, 어, 그렇게 해주시겠어? 응. 앙펜아, 앙펜이 어디 갔어? 앙펜이 기차 타고 간대, 이씨!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이! 참 어? 자네, 그 따거랑은 어... 잘 얘기했어? <웃음> 정말 신출귀몰하구만 어, 잘 얘기 끝났어. 아 다행히 그려 다행히 그려 아내 자네를 찾았는데 자네를 못찾아가지고 알아서 찾아라 했단 말이오 아아 아, 그랬어? 아우 아아 그렇군 어? <웃음>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아니 그나저나 저 가가오 열차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야, 가고 있다 기다리거라뭐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KTX다 <웃음> 와우 대단해 야 이런 협곡이 있었어? 어 여기 근데 파면은 다이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뭔가 무장 가능할 것 같은데 무장해가지고 레벨도 많이 모였겠다 대비하면은 그죠? 아무래도 그렇지요 대비를 한다? 그대 B가 아니라 B입니다 B 어 저건 또 뭐지? 저 대리석인 것 같은데 저거는 아좀 비싸겠구만 어 결이 이렇게 오오. 있는 게 왠지 아니! 설로에서 뭐하는 겐가 지금! 모든 린민들은 린민들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백성들은 저기요 어서 마을을 복 구워라 앙펜아 왜 그러니? 넌왜 갔니? <웃음> 아유 정말 이거 들고 따라와 우리 지금부터 다이아를 캘 거야 앙펜아 나 지금 치료약도 많고 밥은 어머니! 아이고, 내가 또 밥을 몇개 챙겨왔지. 우리들끼리의 파티를 벌이자구나. 아니, 제가 지금 어머니 광제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체리 케이크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얘들아! 여기서 케이크 먹어라! 말이 짧구나. 괜찮을까요? 말이 짧구나. 드셔요. 아주 그냥 맛있게 드셔요. <웃음> 말이 짧구나. <목소리> 오, <웃음> <나 죄송합니다. 웃음> 너는 뭐? 저보다 생각 생각. 신분이 낮으면서 너는 뭐? 정하세참 <웃음> 음. 가지로 다시 집에 갑시다. 아이씨. 저하 저도 돌 보러 가야 됩니다. 가 운전 면허 있는 자식 없느냐? <웃음> 좋은 생각. 나좋굿 아이디어. 어 무엇이죠? 반명 계속 운전 뺑뺑이. 하,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 저와. 제가 하겠습니다. 음. 도입 이키마쇼. 어, 어떻게 갑니까, 근데? 아이씨. <웃음> 앙패나너왜 거기가 있니? <웃음> 물, 물 타고 어. 내려왔지. 아, 내 뒤를 지켜주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아, <웃음> 뒤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성공해서도 어. 한 자리 안 내주더라고. <웃음> 넌 지금 몰라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웃음> 이거 어떻게 멈춥니까? 야이 미친! 스페이스! 스페이스 봐! 스페이스 봐! <웃음> 어, 내가 이거 조합대랑 어 왔다 기차 왔다 너저 기차 타고 탈출할 생각하지 마라 <웃음> <웃음> 오늘 진짜 다이아 많이 캐야 돼 이게 다널 위해서야! 어, 한편이 너 드디어 너 마음이 섰구나 이거 잘 되면 그냥 보장하도록 하자 근데 이거 10이 아니고 더 깊이 파야돼 마이너스까지 가야 돼 우리 어, 마이너스까지 가야 된다고? 어 정말 마인크래프트에 관심이 없구나 <웃음> 어? 어? 어? 왜? 왜? 우열차 탈선했습니다 예? 잠깐만 탈러가 끊어져 저, 탈선했습니다 폭발하는 죽은 자가 아이고 잠깐만 나좀 가서 볼게 괜찮습니까? 아 여기가 아 이렇게 저하가 알아서 해주실 거야 더 내려가야 돼어 여기서 더 마이너스 음. 10 아니야 너 이제 귀찮구나 다야나온다면서 마이너스 64 까지도 있어 아 진짜 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어 음... 찾다, 찾다 찾았어 찾았어? 대박. 어 근데 터지는 준비 있어 터지면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안돼 어, 아 됐다 여기 여기, 여기 차라리, 여기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나잠깐무 잠깐만. 잠깐만. 로깐만 잠깐만. 잠다만 잠깐만. 잠이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그래, 그래, 그래. 아니, 그래 벌도 지금 가지고 왔는데 혹시 건너갈 방법이 아직은 없는 겁니까? 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연장을 안 해놓았다. 아아 아, 아, 그러십니까? 아, 아 잠깐만 아, 어, 보라 뒤로 와. 어? 어나 자네. 어나 코가 아, 얼굴이 움푹 파였어. 자네 아, <웃음> 얼굴이 움푹 파였네. 아나어나코아나코 아, <웃음> 아, 뭉그러졌어. 아. 오. 와 오오 오. 오. 우리의 꼬마 기관사는 여기에 일단 묶어놓겠습니다 저와 아 개가 그럼 운전을 계속 하는거야? 근데 자동 운행을 하려 그랬더니 왠지 또 터지는 좀비한테 주, 이 열차가 난리가 날것 같아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냥 수동으로 그때그때 하는게 오히려 안전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배달아 어, 두시죠. 예, 기관사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웃음> 야, 언제 모자까지 해 왔냐? <웃음> 그가 그러니까 모자 어디서 났어? 고마. 애플레가 어, 나가신다... 어? 거 버립니다, 어머니. 오! <웃음> 어, 얘 다리가 여섯 개야. 음, 벌은 다리가 여섯 개다. <웃음> 날개는 두 개고. 날개는 두 쌍이고. <웃음> <목소리> 여기에 어튼이가두 개가 있구나 귀여워 학자 양반 아예 아, 자네가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도들 고생이 많네 <웃음> 아닙니다 제가 편치 않습니다